드림토마토 두 달째 승호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승호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희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승호 어머니는 이제는 자폐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긴다고 하셨고 승호의 할머니, 친척들도 승호가 급격하게 호전된 모습을 보고 자폐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애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이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표정이 좋아졌어요. 예, 희망이 좀. 예, 그래서, 그래요. 엄마가 희망을 갖다 느낀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어른들도 되게 달라졌네. 희망적인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A택 검사 점수는 지속적인 호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105점으로 최고 중증으로 상위 10% 이내로 드는 중증 자폐였습니다. 한달후 82점으로 감소하고 두 달째 72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대체로 상위 50%가량으로 중간 정도의 중증도를 보이는 것으로 최고 중증 자폐가 상당히 완화되어 중간 정도의 자폐로 호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테 검사 점수가 좀 호전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떻죠? 에이텍 검사는? 어 이번에 검사하니까 72점이 나왔거든요 어, 그러면 저번에 82점이었나요? 저번에 그 82점이었네 네. 네. 상 그러면 은 10점 정도가 감소했네요 그죠? 네, 네. 아, 그래요 이게 첫 달의 변화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의 변화가 적을 거고 점점점점 점점, 점점 변화의 폭은 오히려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계속 좋아질 거예요 꾸준히 네. 네. 에이트 검사도 처음에 105점에서 첫째 달에 82점으로 줄고 둘째 달에 지금 72점으로 줄은 거네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인터뷰 중에는 승후의 일탈 행동에 대하여 어머니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폐치료 중 부모님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아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기면 아이의 상호작용 능력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치료 중 나타나는 아동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대처 방법이 인터뷰 끝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 명절에도 이제 친척들 이제 어르신들 만났는데 얘가 어,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잘 웃고 그전에는 옆에도 안 가고 낯설어 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목을 끌어안으면서 안기더라고요. 사람들을 좋아하고 관심을 보이고 애정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응? 아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앉아 있으면 이제 소파에 와서 옆에 와서 눕는다든지 이렇게, 음. 이렇게 하 웃으면서 제가 웃으면 본인도 조금 따라 웃고요. 엄마하고 이제 감정 교감이 이루어진 느낌이 있는 거네요. 혼자 있는 거좀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옆에 와서 안기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친구들을 좀 관찰을 하면서 주말 지나고 오랜만에 가면 친구 보면서 웃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승호가 근본적으로 자폐를 탈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승우는 이제 사람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호기심도 느껴서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폐의 세계를 벗어나서 함께하는 세상을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물을 많이 무서워하고 물다하면 싫어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감각적인 게 완화가 됐는지 물놀이 하는 것도 요즘 많이 좋아하거든요. 음. 한 번은 물에 막 이렇게 잠수하듯이 얼굴도 넣고 아, 그래요? 그리고 바다에 한번 데려가니까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안에는 아, 무서워서 안 들어갔는데 예, 예. 네? 예 놀이터 이제 갔을 때도 그전에는 소나 조금만 타다가 금방 내려오고 그랬는데 음. 요즘에는 자신감이 붙었는지 오래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예. 음, 놀, 놀이 자체를? 올해 예. 안 된다. 네, 예. 올해 예. 유지, 유지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음. 여유롭게 하, 논다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막, 빙빙빙 돌고 이랬었는데, 요즘 걸어다니면서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빙빙 도는 건좀 사라지고. 예. 처음에는 가, 가면 이제 신나서 뛰기는 하는데, 이제, 음. 계속, 뛰었었는데 지금은 걸으면서 관창하는 그러니까 상동행동이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상행동 응. 응. 응. 이런 현상들은 승호의 감각 불안정이 거의 안정상태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폐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축인 감각장애가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음, 규칙적으로 잘 자는 음. 편인가지 음. 안정감을 느끼는 건지, 좀, 음. 편안하게, 이제, 좀, 숙면을 취하는 네, 그런, 음, 들고요. 네. 잠잘 자는 게, 지난달에는 이야기는안 했었나? 요번달에 좀더 잠까지 안정이 된 건가요? 응? 어, 지난달에도, 그때 약 먹고 나서, 이제, 조금씩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음. 새벽에 조 깨던 음. 그런, 거지. 예. 이 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네. 예? 예, 이 같은 경우 두 가지 등가의 통장이라는 걸로 완전히 잘 잡았다. 예. 응? 자폐 치료에서 수면 호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폐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율 신경 장애가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닥터 토마토의 치료에는 수면제나 멜라토닌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수면이 점차 안정되어 갑니다. 뇌관부의 염증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호전 현상인 것입니다. 아빠가 왔을 때 이제 막뭐 안기면서 이제 뭐 아빠 이제 하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네. 본인이 단어장에서 봤던 거 그런 거를 음. 어울리는 거 얘기할 때가 있고요 예. 언어 자발로가 상황에 맞게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거죠 응? 예 그때 또 제가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데 어 저게 뭐지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요. 어, 음, 혼자 말이 아니라 엄마한테 질문하는 것들로 상황에 맞게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죠? 일, 일가면서, 음. 네. 길 그러니까 가면서. 엄마가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던가요? 나, 뭐 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이렇게 보면서 그냥 대답을 하진 않는데 제가 대답을 해주고 집에 있는 이런 것도 본인이 관찰을 잘 이제 하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외출했다 오면, 이제, 가방을 두른 데가 있는데, 이제, 본인이, 음. 그 가방이, 이제, 제가 다른데, 이제, 둔 적이 있었는데, 가방 음. 하면서, 두던 장소에 갖다 놓더라고, 요 어, 그래요? 그, 저랑, 뭐, 의사소통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음. 뭐 그런 게좀없어졌요 예. 못 알아듣는, 알아듣는, 네. 외계어 같은 것이 사라지고 응? 네. 네. 네. 그런 말 많이 안하고 요새는 그래도 작지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고 네.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들 이 느낌이 오죠, 그랬더 네, 자기 뭐 의사 표현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막 양말 신기면 이제 외출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음.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외출하려고 하니까 뭐 싫어 이렇게. 음. 표현을 그래요. 아 상황이 이렇게 외출할 때 싫다고 싫어하고 표현을. 아, 네요. 음. 안돼 이렇게 이야기를 음, 들죠. 음, 이제 승우는 점차 자발적인 언어 시도가 증가해갈 것입니다. 사랑과 상호작용 욕구가 증가하면서 자발적인 언어 사용 욕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신경이나 발성 기관의 신경 염증이 호전되면서 언어 발성을 낼수 있는 능력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승우는 점차 자발적인 언어 능력 이 늘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지시 수행은 예 선생님 말씀으로는 뭐 조금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처음 하는 놀이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렵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거요 음, 지시 수행이 좀 어렵고. 네. 음. 예. 낯설은 네. 거는 당연하다. 시키면 여러, 어, 여러, 어, 여러 번한번좀 되는 정도고요 그렇죠? 예, 예. 네. 불렀을 때막 얼른 음.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거는 아직 어려운데 그래도 쳐다보는 눈빛은 좀 애가 또렷한 거 같아요 예. 거의 일반 애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뜻언뜻? 네 예, 예. 예. 쳐다보는 시간도 길어진 거 예. 같고요 아이가 멍 때릴 때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 요즘에는 멍때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없죠. 그전 이제 아이가 멍때리는건 네. 거의 없어요. 그럼 가만 네. 냅두면 혼자 놀아요. 계속 같이 놀라고 와요.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혼자 노는 게 반반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네. 거의 혼자 놀았다 하면. 아토피 상태도 나아졌을 텐데 아토피는. 아예 아토피 많이 나아졌고. 지금까지 두달 동안의 승호의 변화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승호의 일탈 행동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엄마가 아쉽게 느껴지는 거,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어떤 거예요? 아, 본인이 물론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본인이 하기 싫은 거를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어, 선생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고 협조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성향은 뭐 다른 애들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래도 계속 교육을 유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 그럼요 이제 해야 돼저 이제 해야 돼 그런 게더 강화되지 않았어요? 더 세지지 않았어요? 하기 싫은 거안 하려고 그러는 게더 강화되지 않았냐고요? 응? 아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선생님 솔직하게 애가 조금 하기 싫은 거 요령 표현한 건가요? 라니까. 어,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애가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아, 무조건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안 하면서도 눈치를 네. 볼 거예요. 지금 아마 저 정도 되면, 은 어? 엄마가, 아. 싫어하는지 네. 애가, 어? 엄마가 그뭐 하라고 한다라는 그 네. 느낌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밀당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유치원에서도 선생님이 하라는 것도 하기 싫은 걸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밀당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밀당을 음.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폐적인 아. 행동에서 밀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기 싫으면 감각적인 추구만 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안 본다고요. 응? 근데 얘가 음. 지금 살살 눈치 보면서 지 하기 싫은 걸 갖다가 살살 안 하잖아요. 이게 예. 엄마가 속 터져 하지만 이걸 잘 이해하면 아, 얘가 사람의 음.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살살살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밀당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아 사람의 눈치를 이해를 하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됐겠죠? 응. 아 응? 네. 이거는 사회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징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엄마나 선생님은 내가 시킨 걸 해야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응? 어. 두 번째로 이해하셔야될 거는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응? 무슨 네. 얘기를 하냐면. 자폐 애들은 엄마가 기를 때 보면 실은 힘이 는게 마음이 힘들지 그닥 힘들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밀당을 하거나 이걸 안 해요. 아... 근데 우리가 미운 세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들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엄마하고의 갈등을 경험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관철시키려고 그러면서 갈등과 충돌을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때 음. 아이들이 미운 세 살이든지 뭐 이러한 행동들이 보여지는데 그걸 음. 악화되는 거라고 어? 부족한 거라고 잘못 이해를 해요. 그건 절대 아. 아니에요. 애가 못된 짓을 하고 그거 눈치 보면서 살살 있잖아요. 예? 음. 말안 듣는 행동을 하면 이거는 경상 편안한 거예요. 이거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응? 좋아지고 아, 있는 거고 음. 앞으로도 승호가 자폐 때문에 엄마가 마음은 힘들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얘가 음. 엄마한테 반항한 적이 없잖아요. 엄마한테 저항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살살 말를안 듣기 시작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커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세살때 못하던 저항을 할 거예요. 다섯 살때 못하던 땡깡질을 할 거예요. 네. 보면서 살살살살 못된 짓을 할 거예요. 응? 네. 이건 좋아지고 네. 있는 거예요. 자폐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엄마는 산의 놈을 기들이긴 더 힘들어지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갈등을 즐겨야 돼요. 엄마가, 어, 아쉽다고 이야기한 점은 아쉬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아이가 좋아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되시겠죠? 아, 그럼, 네? 아, 그러면서 수업을 본인이 막 울면서 이러면 제가 이제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계속 울면서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이제 훈육적인 태도도 유지하면서 애하고 밀, 엄마도 일당을 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또 아이하고 사회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승우의 일탈 행동에 대한 교정하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홈스쿨 감각을 하면서 생긴 또 다른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